Okay, yeah! 네, 저희 여기는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지금 이제 밥을 먹었고요. 저희는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찍을 것도 엄청 많고 음, 멤버들. 은 <목소리> 맛있게 드세요. 음, 음, 추리야 맛있다. 여기 도시 그래도 맛있는 편이다. 음. 음. 음. 나도 아니, 나 열한 시 반에 바로 잠들었대. 진짜. 음. 호나다가 갑자기 화온 거야. 어. 근데 계속 살 잠처럼 자긴 했어. 3 시쯤 깨고. 아, 아 나도 1 시간씩 거. 어 음. 깨긴 했어. 이또 또 한국으로 보면 또 9시, 10시거든 지금 깨자마자 시간 보고 바로 잤어 어제 형한 마리를 생각새벽고 바로 어, 부터 계속 그냥 눈 감고 잤어 왜냐면 6시까지 또안 자면 오늘 하루가 또 너무 피곤하고든 6시, 7시까지 자자 그래도 난 6시간은 자서 이게 어, 얼마나 갈까 So delicious So delicious 이 빵이 맛있어 보여. 음, 진짜 남빵 음, 맛있지? 딱 좋아하는 맛지 내려왔으면 괜찮았을 겠다 고기면또이런 음. 베이컨 좋아하잖아 근데 엄청, 딱딱한 딱딱한 어. 근데 네. 엄청 딱딱한 거 맛있어 근데 또 엄청 딱딱한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왜? 그래. 딱딱하면서 그 부드러운 게 음, 그게 이거야 어. 네, 이곳은 디노의 방입니다. 디노의 방을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네. <웃음> 네, 저희는 어, 지금 이제 운동을 갈 거고요. 디노가 지금 운동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방전회가 너무 잘돼 있어요. 아 저는 뭐.. <웃음> 네, 그리고 조금 TMI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침대가 두 개잖아요. 이걸 인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용하죠? 이쪽 침대는 낮잠용이에요. 아 낮잠용. 평소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이게 진짜 자는 침대예요. 왜 여기가 낮잠용이고 저희가 자는 용이죠? 왜냐면 여기는 씻고만 눕고요. 음. 씻기 전에는 이 침대에서만 눕습니다. 그건 또 괜찮네. 네 저도 나름 저만의 약간 루틴이.. 루틴이 아, 좀 로딩. 있으시네요. 네. <웃음> 일단 뭐 씻기 귀찮을 때는 여기 누우신다는 거고 네네. 이제 씻고 나서는 저기 이제 깨끗한 침대로 맞아요 어쩐지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그럼 저희는 운동을 운동하러 고고고고! 디노는 또 이제 운동을 정말 맛있게 하기 때문에 아, 한 때마다 우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 어우 맛있어 어그두 도겸이 인데도개이 형이 이렇게 하다가 나는 맛없어라 하죠 세개 하다가 세개 하면 맛있잖아 아, 근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어우 아, 맛없어 아, 어우 맛없어. 아, 편식할 거야 시카일 거예요. 지금 헬스장 앞에 <웃음> 다 와가는데 들어가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일단 그다음 이거 할때 이제 그 다음 편집에는 저희가 아우 말 없어. 아우 <웃음> <오우. 웃음> <웃음> <웃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이다 <이따> 봅시다. <웃음> go Go Go. 네, 헬스장에 들어왔는데요. <웃음> Hi. Hi. <웃음> 네, 굉장히 민망합니다.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었어, 다른 분도 있어서? 네. 너무 시끄럽지 않고 자 이거는 이렇게 두고 제가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고고고! 굳이, 굳이 여기 앞에서 하는 거 뒤에서 오 너무 도다오 팔이 이런, 이런 캐럿들이 안할 수밖에 없지. 와아... 근데 좀 부끄럽다. 네? 운동 운동을 잘하... 잘하게다 어, 어, 잘하질 않는데. 이렇게. 어, 이 각도가 좀 괜찮아요. 아 여기 누워서 이렇게 오봐까요 어. 옆으로 돌릴까, 이거? 어... 아니, 그래, 그래. 아니, 이렇게 얼굴, 그냥 머리 이렇게 하면 아, 그래, 머리. 누워봐, 한 번. 아, 됐어, 됐어 됐어 나 지금 디노 찍은 거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온 다어 오, 진짜 잘 나왔어 어. 나 찍은 거네 형도 잘 나왔어 그리고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저기가 또 어. 엄청 유명한 젤라트집이 있대 오, 젤라집이 있대. 어, 그래서 거기가 줄을 진짜 또막한 30분씩 서서 먹더라고 거기 가서 젤라트먹 하나씩 사서 들고 가가지고 그래. 아 어, 좋아, 진 음... 고민하는 정원이 이걸 먹어볼까? 저도 연예인이다. 이렇게 저희는 인스타 사진을 찍곤 합니다. 네.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나 이거 처음 먹어봐가지고뭐 야, 그래, 그야딱한병원씩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먹는 놈이구나 이거 음. 음. 여기 진짜 맛이 풍미가 진짜 좋아 야 고급이긴 하다 형 이거가 아주 풍미까지 이제 느끼면서 그냥 이거 먹어 감사합 내가 나먹게 왜왜? 상구상수 새우 먹고 싶어서 너준거같아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알지, 알지. 그냥 이거 먹어 내가 새우 하는 거먹을게 근데 소유가 많네 우리 많이 시켜가지고 아마 배고 올게 여행하면 세계 여행처럼 들어는지고 여유롭게 진짜 한한 한 달만 있으면 난 너무 좋을 거 같아 한 달만 한 달마다 나랑 옮겨 다니면 다이유야 아니지, 응. 형은 이제 다른, 각자 따르는 걸같다가 이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거지, 왜요? 그래도 아 그것도 약간 낭만 있지 않아? 근데 혼자 나 혼자 여행하는 거 같아. 아, <웃음> 혼자 여행하는 거같 누구랑 그럼 말고, 내가 아이, <웃음> 처음부터 같이 갔는 거야, 너랑. 짠, 디노 원하면 같이 가고. 디노 원하면 같이 가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어, <웃음> 나는 뭘안 뭐, 좋아? 너는, 나 영어 못 해가지고. 그래. 그 소금사가 다야 모르겠네. s o We have a scallop from a kaido. Taib oil and sweet onion sauce. Oh, enjoyed. sweet onion sauce? Oh, thank you. Thank you. 아, 관자에다가 sweet, sweet onion sauce를 올렸네. 먹어 이거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음, 아, 그런 거 맞아. <웃음> 근데 젓가락으로 먹... 그러니까. 우리만 야, 이거 어떻게 <웃음> 먹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 <웃음> 이렇게 먹는 거맞아 <웃음> 이게 짠! 관자에 스윗 어니언 소스를 올린 음식이랍니다. 냄새 너무 좋다. 음. 여기가 항상 음식이 4개씩 나오네. 그럼 이거는 한번 먹어볼게. 진짜 맛있어. 나이! 음음음 관자가 이렇게 부드럽나? 너무 맛있다. 이 소스가 되게 약간 단짠단짠인데 단찬 그 급이 아니야 뭔지 알지? 단짠단짠을 단찬 표하기에는 너무 아, 아주 단 너무 하이레벨 어. 뭔지 알지? 팬들 너무 궁금해 하겠다 <웃음> 한번 물어볼까? 제번물어 물어보면 좋는데 한번 요청해보는 거지 뭐 저희도 심심할 거야 내가 혼자서 농구하는 마음을 알거든 내가 혼자 농구하는 마음이 너무 좋 승관이 벤쿠버 뭐. 니현는한번 네가 물어볼 내가? 어승양이한번물어보고 c a 게 물어봐 이해야 e you d o 하신대?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Um, <laughs> I hope you guys enjoy your experience here. Oh,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thank much. you. Bye. <laughs> <laughs> <laughs> 아 그냥 투기야. 근데 아, 아까 플레이. 확실히 아까는 내가 <웃음> 웜업이 있었어. 나 홀이었고 형 홀스였고. 아. 근데 왜너 홀스였어? 그래도 아 이까지는 없어. 아 맞네. 아. 그러니까 형이 홀스였을 때는 홀이었어. 아 어. 알겠... 초반에 사이드에서 절대 못 놨어. 끝났으면... 아, 그거 하나 운, <웃음> 오, 운 좋게 들어간 거지. 오운 좋게 일단 한번 아, 하자. 투로 어. 한번 넣어봐. 일단 또 원래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공 하나로. 보든게 장난기 거든요 일단 이게 <웃음> <일단> 안들어가전말 해놔서 <웃음> 형1대 한번 해보자 진짜 일단 슛좀 슛 아, 그만해! 어차피 슛 해도 이렇게, 이렇게 방해하면 빨리 오케이 응. Let's 오케이 퍼퍼 okay. okay. 먼저 프리드로에서 어, 자 먼저 는사람공 가져가는 아, 거몇점 가기 오늘 그시전찾아볼게 시장? 3점 중 2점으로 치위거야당연하어당연하 같이 뭐 먹는 거거든요 아, 나 야버리다. 그만 어, 입만 예. 맞춰서해나 공격권 먼저 너무 싫리는스타일이라지 아니, 그러기엔 슈트를 너무 못했어. 슬리 트로우, 슬 트로우 라인에서 여보. 네. 하는 사진이. 절대 농구는 쉴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 어, 언제 할거같은는 아, 걸로만? 아, 아, 먼저 넣는 사람이 도가아칠게 어, 도망가 봐어아이아 응. 어, 야, 뭐하냐? 뭐? <웃음> 왜 이래? 막가서는 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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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adopts 안 교장 네 ü 오세요, 브라. 와. 그래, 갔다. 와, 진짜 들어간 41, 41. 잘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아뭔 소리야 잘 봤어 잘 봤어 왜 저래 <웃음> 끝이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제가 캐나다에서 졌지만 LA나 LA 한번 미주도시에서 한번더 하는 걸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두 번째 원래 오늘 팀으로 하려고 지금 조명 다안 가르셔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가지고 기분이 안, 안 좋아요 <웃음> <저 웃음> <웃음> 네, 오늘 진짜 근데 농구공 딱 하나로 자, 빌려 주셔 가지고. 맞아. 오늘은 브랜드. We love you. Thank you so much. 로 잡는데요. 원래는 십장각일 거예요. 십장만 하겠 아, 진짜. 한 아, 슈트! 오, 뭐야? 아! 조슈야. 내가 오픈 센스 들으면서 쳤어. 아, 렸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나짜 아, 진 아, 진 아, 순 아, 멋 아, 한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처음인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타고 나중에 쿠키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이거, 저, 저. 나, 이거들어서이도만 써주세요 난하이브의아티스트구서너 너도 친구들하 너도 구들하고 싶어서. 너구들하고 싶어서. 너도 친너너 가만 안 둔다 내가